이 여기가 제가 새로 이사 온 아파트에요 저번에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위는 시내에서 애들이 케이팝 댄스를 추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너네들 뭐하는 친구들이니? 하니까 그냥 모여서 케이팝을 춘대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처럼 유럽에서 지금 독일에서 이 케이팝의 인지도와 케이팝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 가려고 합니다 and <laughs> watching. Wirklich, ihr seid wirklich, f e o l 지금 애들이랑 다 놀고 집에 가는 길인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이렇게 온 케이팝이 여기 애들을 물들이고 또 그것 때문에 애들이 또 다시 한글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 문화 좋아하고 한국 친구 사귀려고 하고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BTS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BTS는 군 면제해도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 막 쳐다보고 또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또 케이팝에 관심 가지고 그런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아무튼 한국인으로서 약간 자랑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